야, 원래 시즌 켜라. 안 보인다. 응. 조용히 조용히. 어, 밝아서. 야, 이쪽 이렇게 이렇게. 이거를 이쪽에서 이렇게. 그래, 이렇게. 아빠가 자는지, 자는지 안 음. 자는지. 아빠 자고 있어요. 근데 아빠 손이에요. 나 여기 산거 저 먹을거야? 너는 어. 나 짜파구를 먹어 육개장? 이개장오케어 잠깐만 짜파게처럼 그게 근데 응. 짜파게처어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찾아보자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고 어, 여기에 있어 이거 먹을거예요얼굴리 매운건데? 어나 매운거 먹을수 있긴해 나도 조금 먹을 때 도와줄게. 같이, 응. 나 이거 먹고 싶어가지고쫙 끓여도 돼. 이제 끓여볼까? 자. 짬팍. 아이씨. 제가 좀 얘기해봐. 자, 물 끓일 거거든요. 하나 뺄게요. 네. 와 무거워. 이거 냄비 핑크 색깔 들어주세요. 응. 오, 이 휴지 디왜 여기 빠 여기 이제 물을 틀을 거거든요. 한번 헹궈주세요. 밑에도 이제 물 받아. 고. 자, 이만큼은 할 거예요. 아줌마 버릴게. 네. 저 연인 라면을 잘 끓여요. 자 이렇게 해놓고 이거 가스밸브도 키고 라면 껐네? 키고 어와이기까 여러분들 불 항상 조심해야 돼요. 자 이거를 이제 끓일 거예요. 어, 조금 기다려줘야 돼요. 몇분 기다려줘야 돼? 잘 모르겠는데. 3분? 자, 이제 여기에 있는 물개장을 뜯어주세요. 너무, 너무 쉽게 껴거 아니에요? 아, 어, 그렇게. 자, 저계란볼게요 가루 소스 알죠? 계란 끝개 넣을까요? 그러니까. 계란 한 개. 한 개. 계란이에요. 계란 뭐 넣을 줄 모르죠? 네. 제가 해드릴게요. 계란? 뭘낄건데요 잠시만요. 이렇게 여러분, 여러분이요? 여러분은 라면 먹을 때 계란을 넣어서 먹으시네요. 고백은 고백은 고백은 고백은 고백은 고백은 고백은 고백은 고백은 고백은 고백은 고백은 고백은 고백은 어백겠고 이제 비비자 비비자 아빠 나봐 이따가 이따가 야 뭐하냐 빨리 와 자라 누가 이 시간에 이거 먹으래 어 하나 둘셋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세요 안그면 내가 잡아먹을 거래 들고 다 먹잖아. <웃음> 아플 것 같다. 다아 야 보안이야. 뭐 먹어 <웃음>